일단은 한 줄로 네. 얘기를 했어요. 네. 문화적 요인의 측면에서 분석한다. 네. 그래서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같은 문화상품의 국제적 유통이 과거에는 네. 경제적 측면이 주된 요인이었지만 그에 네. 들어서면서 어 문화시장의 크기 같은 문화적 요인이 네. 향력이 커지고 있다. 네. 그래서 경제적 요인만큼 문화적 요인이 국제적 유통에 음. 장난스 영향을 준다. 그렇지. 그래서 그 국내 지상파,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같은 문화 상품의 해외 판매 결정 요인으로 뭐 문화적 유사성, 문화적 요인이 중요시 여기고 있다. 음. 그래서 어 이러한 문화적 유사성과 국제적 유통의 관계를 문화적 할인으로 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해서. 네 mm.